기아 자동차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견인차로 입고를 했는데요. 왜 입고를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가 이상하죠? 파워 펌프 스프로켓이 풀리가 깨졌습니다. 왜 깨졌는지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전에 뭐, 플러그 조이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조였다거나, 그 어떤충격이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요 파워 펌프랑 벨트까지 이제 그 소선이 됐기 때문에, 벨트 교환과 파워 펌프 교환을 진행하겠습니다. 펌프 작업을 위해서는 요 파이프를 하고 이제 요 호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탈거를 하게 되면은 파워통에 있는 파워오일이 전부 셀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석션을 하겠습니다. 오일을 빼냈는데요. 저 밑에 있는 오일은 이제 그냥은 안 빠집니다 왜냐면은 이 안쪽에 이 파워 펌프 보호를 위해서 이제 여가망이 있기 때문에 여가망 밑에 있는 오일은 이제 빠질 수 없고 흘려면은 이제 통을 드러내야 되는데 볼트 3개 빼내는 것 보다는 요 안쪽에 키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통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워통을 뺄 때는 오래되게 되면 은 이제 플라스틱 키가 부러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남아있는 오일을 이렇게 기울여서 오일은 이제 거의 다빠졌고요이 상태에서 포스를 이 이제 풀어줍니다. 포스 풀릴 때는 이렇게 살짝 이제 포스가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잘 움직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석션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석션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구를 조금 이제 막아주게 되면 안쪽에서 이제 진공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잘 빠지겠죠. 아니면 차를 떠서 핸들을 좌우로 이제 돌려주셔도 또 오무기어라고 하죠. 레크피니언 그쪽에 있는 오일까지 많이 상당량이그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펌프가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미저버통은 이제 조립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왜냐면 이제 파워 펌프라든가 오무기어, 백급 핀연기어죠. 이쪽에서 이제 쇳가루나 이물질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은 이제 청소를 해서 뭐 교환하면 좋겠지만 굳이 교환을 안해드려도 이렇게 청소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거로 이제 하단을 막아줍니다 석션할때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껴줍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에 있는 여 기가 빠지 면서, 우 일이 들어가 겠죠. 이렇게 하면 에어가 빠지면서 같이 오일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에어건이 있다, 에어, 에어, 요런, 에어가 사용할 수 있으시다, 면은꽉 막아주고선, 에어로 살짝 붑니다. 조금 세게 불었더니 이렇게 넘치네요. 조금 이제 에어를 약하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 오일이 차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일이 줄었죠. 그만큼 이제 라인에 있는 에어가 이렇게 빠지고요. 오일을 붓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에어가 없다면 앞쪽을 들은 다음에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서 에어를 빼주시면 됩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제 펌프 교환해고 나서 에어레든가 이런 석션이 없기 때문에 오일을 적정하게 부어주고요 타이어를 앞쪽 타이어를 이제 뭐 한쪽만 들으셔도 되고 조금 쉽게 하시려면 이제 양쪽을 들어주시는 게 이제 한쪽에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쉽고요 한쪽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힘만 좋으시다면 그래서 이제 핸들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돌려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반대로 너무 급하게 하시게 되면 파워 펌프 통해서 보조 통에서 오일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벨트의 방향은 이 벨트 이제 체결 시의 방향은 별도로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벨트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글씨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쪽보다는 이렇게 거는 게날것 같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파워 오일 같은 경우는 요 오일 레벨이 있죠 맥스민 이 사이에 있으면 되고 맥스 이상 가게 되면은 이제 열을 받았을 때 오일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파워통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젖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오일량이 과다로 들어갔을 때 오일이 넘치면서 이렇게 젖어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 부분이 오일 양이 많으면서 이렇게 젖어 있다 그러면은 그 오일 양 자체가 많은 거기 때문에 요 맥스 맥스나 요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